안녕하세요. 이번에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d b 7 0 전동화 모델을 받았는데, 그 이차량을또 현대모터클럽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내일 이제 차를 반납하게 되는데, 이제 좋은, 이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 그리고 현대모터클럽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어볼게요. 한 30, 제가 한 월요일에 이제 차를 받고 이제 내일 반납인데, 한 짧게 한 2-30분 정도 한 떠들어 볼까 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개방 웰컴사운드는 G80 일렉트릭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계기판도 보시면 계기판이랑 안에 클러스터랑 딱히 변한 게 없어요 우리 여기 뭐 이제 뭐 무선 충전 다시방 무슨 다시방이라 하죠 자 아, 이제 차 등록증이나 빼고 그리고 이 센터 터널이라고 하나요? 이게 전동화 모델인데 분명히 내연차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라 이 팔을 대때좀 높아요 좀 높, 높죠? 라이트 다 켜볼게요 일단 딱 켜고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내리고 갑니다 똑같아요 뭐 G80이랑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차의자 기동 이차의 옵션 닫아놓고 이차의 옵션이 뭐가 들어갔냐면요. 여기 빌트인 여기 빌트인 카메라 있고요. 썬루프 있고요. 썬루프 이제 다이어를 찍겨볼게요 썬루프 12.3인치 클러스터 그리고 아까 문 열때 찾기가 어딨노? 이차키 그냥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차키를 그냥 문 앞에 갖다 대면 이 문이 알아서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예전처럼 뭐 옛날 차처럼 이렇게 꼭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차를 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내비를 쓰실 때뭐 아무거나 제가 눌러볼게요 뭐 어디 어디로 어디로 가볼까 아... 뭐 서울역? 서울역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글씨를 쓰면요. 이렇게 떠요. 서. 왜 사라고 하네? 잠시만. 서. 어, 서 뜨죠? 보세요. 잠깐만, 왜안 뜬? 어, 아, 됐다. 울. 울 떴고, 역. 이렇게 떠요 서울역 떴죠 그럼 이제 누르고 이제 누르면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딱 눌렀어요 이렇게 눌렀어요 계속 누르면 한번 잡아 볼게요 목적지 설정 그냥 이걸로 하고 있어 이걸로 스크린 조작 안 하고 뭐 몇몇 사람들은 이게 일로 갔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일로 갔어야 되고 이게 일로 갔어야 되냐 상관 없는데 어차피 운전 그대로. 다시 끌게요 안내할게요. 운전 자세를 잡을 때 저희가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뭐 각자 뭐 사, 각자 사람들 체형이나 뭐 체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쓰리 공조 시스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 에르고 이거. 운전자 이거 운전자가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조수석 자리 조작할 수 있고 이거 에르고모션이고 여기 공기주머니 같은 거 여기 공기주머니 하나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이제 장거리 운전하시면 얘가 작동을 해요 이제 허리마사지 그리고 다나파니다 나파가지고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팅 들어오죠 이게 한 270만원인가 줘야 됩니다 자 트렁크로 볼게요 그리고 앞에 트렁크까지 아, 나와서 드드뜨 로고는 이제 옛, 옛날 거 옛날 거 그냥 재탕한 거고 이건좀 아쉬워 왜 옛날 거 자꾸 재탕하시나 차라리 이 g B 7 0 전기차 특징이 뭐냐면 이제 팔, 지, 지금 전기차 모델이 세,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g 8 0 전기차 g B 6 0 있는데 g 8 0 2가 얘도 뭐시 얘도 충전기가 앞에 있어요 이렇게 좀 짜증나게 아 그리고 이거는 버튼 쓰실 때 이렇게 끌 수도 있고 이렇게 킬 수도 있거든요 밤에 쓰실 때 이거 열어, 열었죠? 이 가끔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냥 럼 켜면 이렇게 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전기 빼고 이렇게 빼서 그냥 충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잠글 때는 밑에서부터 닫아주고 다시 닫아주고 지금 제가 또 어디 갔다 와가지고 아 그리고 이거는 원래 증강현실 카메라 되는 건데 이 차는 증강현실안 됩니다 자, 아무리 세팅을 찾아봤는데안 돼요. 그리고 이건 다 알루미늄. 다 알루미늄. 그리고 이 외장 색깔도 이 카디프 그린이라고 해서 뭐 원래 뭐 한라산 그린이다 뭐 이런 하시는 말씀들이 많으신데 한라산 그린이 더 약간 은 약간 엷은 녹색이고 이건 약간 좀 청록색 같은 진한 색이에요. 지금 이렇게 약간 불빛 나오는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약간 진한 녹색이거든요. 그리고 안에도 이제 이제 사륜 이 사륜 모터가 기본이에요. 지비 60은 이제 계급이 나뉘 나거든요 이제 지비 60처럼 뭐 스탠다드, 뭐 퍼포먼스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고 퍼뭐 퍼포먼스, 스탠다드, 뭐 모터 하나 두 개, 뭐 사륜 다 나뉘는 게 아니고 얘는 웬일인 게 사륜 모터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얘도 지비 60그 퍼포먼스 사륜 구동과 독일하게 440마력 그리고 부스트 모드 있어요. 다시 핸들 그 시점 가서 보여드릴게요. 요즘은 이제 주, 그 비상용 타이어 없고 타이어 모빌리티 키트라 해서 뭐다 아시겠죠? 타이어 빵꾸라면 이제 알아서 조치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지하에도 없어요 닫고 뭐지 배터리 스트라바 차가 작으니까 맥퍼슨을 넣나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앞에가 이게 좁기 때문에 GV70이 이게 탑승을 하면 중형 같으면서 차가 은근 크거든요 이게 본네트 크기 보세요 엄청 크죠?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 쑤셔 넣으려면 멀티링크는 좀 멋이게 하고 아마 이제 맥버스를 집어넣을까 하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휠도 이제 20인치 사이거든요 이것도 아마 휠줄라면한 130인가? 130 줄라고 포피스톤 4피, 줘요 그리고 디스크 안에 이 호닝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원래 세차 받으면 아직은 길들이기가 잘 안되니까 제동이 잘 안되는데 이제 긴급하게 몇번 제동을 쳐야 되거든요 회생제동이잘 안될 때 그래서 브릭을 발반 역시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이즈 는 이렇게 트레드 265 사이즈 20인치 미쉐린. 그 다음에 프리머시토였어요. 프리머시토 AS. 지금 타이어는 4 0 p 40psi가 정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옷이 있고 여기 제원표 있어요. 제원표제원표 있고. 여기 뭐 모터랑 뭐 배터리 냉각수 이런거 뭐 들어있겠죠 딱히 없어요 역시 전기차니까 조용해서 받아 봅시다 됐고 어... 뒷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아이전기장없 이거 표시 제가 지금 전비가 4.9를 찍는데 잘 나와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환경부상으로는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환경부상 주행권이 373 인데 제가 한260 정도를 하루에 타고 거기서도 한 40% 한, 40%, 한 30% 좀더 남아요 배터리가 그냥 그렇게 막안 죽는다는 얘기죠 요즘 또 얼마 전에 비오고 막 더, 더웠다가 추웠다 막 이랬는데 그런데도 가면 만 배터리가 진짜 예전보다는 진짜 안 죽어요 매트, 이거 매트 이 매트도 아물칸 그게 다 옵션이에요 그리고 B2L 비투엘이 왜이로 갔을까? 전 이게 제일 궁금해 비투엘이 원래는 G60이나 아이오닉 뭐 EV6 이런 거는 여기다 박아놓잖아요 여기 아, 여긴 기그 3종 공조 앞에 뒤에 개별 조절하는 거고 의자 째끼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슉 이렇게 슉 넘어가고 다시 하면 똑 넘어가는데 야, 제 생각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놓은 이유가 이렇게 캠핑하라고 이렇게 캠, 이게 캠핑을 누웠는데 한 이정도로 헤드룸 공간이 나와요 근데 다 째껴놨는데 어, 지금 일단 제 키가 짧기 때문에 <웃음> 다 안나갑니다 다 이렇게 누웠는데도 한 이정도 나와요 한 이정도 근데 콘센트가 좀 안에 너무 안쪽이 열리나 어 열리네요 누가 풀어놨나보네 원래 이거 잠겨있거든요 근데 이전에 누가 이차키를 쓰셨나봐요 일단 올려볼게요 다시 다시 뒤로 뒷자리 한번 리베볼게요 오케이 나왔다 아이고 그리고 이게 밑에 열면 이렇게 열어야 돼요 따서 열면 이게, 러기지 컴파트먼트. 이거 밑에가 좀 좁아요. 왜냐면, 여기에도 모터가 있을 거니까. 여기에도 모터가 있으니까 꽤 좁고. 어, 이거 나머지는 없어요. 뭐. 딱히 내장제도만족스럽내장재도 정말 만족스럽고 닫아볼게요. 다시, 지금 신발이 좀 지저분한 상태니데 자, 일단 뒷자리로 올게요. 어, 뒷자리 조절하는 거는 이걸로 하셔걸 이걸로 하시는 거거든요? 해볼게요. 넣어서 째끼고 아 그리고 옵션이 또 여기 또발견됐네 렉시콘이요 렉시콘 들어가요 렉시콘 들어.. 여기 어딨노 여기 네, 렉시콘 들어가고 뒷자리가 일단 제 운전석 포지션이 한이 정도 돼요 한이 정도 이렇게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새 두른 공간 보여드릴게요 대가리 한 머리 넣으면 주먹 넣으면 이 정도? 실공답게 조금... 근데 G70은 진짜 좋거든요? 근데 g B 7 0은 이제 그래패밀리 s 스비다 보니까 뒷공간이 그렇게 막이 의자는 최대한 떼겼는데도좀 공간이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남아요 한이 정도 시, 시, 시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니기도 편할 것 같아요 가족, 가족분도 가족한네명 이렇게 태워가지고 중간에 그리고 커플도 있고 썬노프 있는데 썬노프는 이제 받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열 컴포트 시트 패키지 거든요이열 컴포트 이거 커튼 있고, 이열 공조 이열 공조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애를 장가 놨기 때문에 열고 저 혼자 타고 다녔는데 뭐 애가 뭐 필요했나 싶다만. 자 다시 나올게요. 제 저는 드라이브 모드를 전 마이를 많이 써요. 뭐 에코, 컴포트, 컴포트, 스포츠, 마이가 있는데 마이모드 들어, 마이 들어가시면 이렇게 설정이 나와요.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제동 모드를 저는 컴포트를 많이 쓴 이유가 뭐냐면 스포츠는 제동이 너무 세요. 현대차 이제 브레이크 세신 건다 아실 거고 현대차가 버스든 모드 승용차든 뭐든 제동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스포츠를 쓰면 어한 이제 아이패드 쓰시면 어 피솔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솔리 너무 쉽기 때문에 컴포트를하고 이제 마이드라이브 모드, 전기 모터, 에코 컴포트 스포트, 스포츠 스포츠 모다 써봤는데 에코는 여기 파 전력 흐름도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건드리면 나와요. 지금 968 거의 천 탔네. 올라가 볼게요. 아, 여기 전력 흐름도가 있는데, 에코는 이걸 하나만 쓰고, 에코를 제한 외 모든 모드는요, 이제 급가속을 할때네개다 써요. 이 4륜, 이 4륜 모터를 두개다 쓰거든요? 앞, 앞뒤 다 써가지고 지금, 에코로 써가지고 지금 배터리가 지금 반 조금 더 남았어요. 153? 가속은 솔직히 에코로만 해도 충분하시고, 어차피 후륜에 집중, 이 에코는 뒷바퀴만 이제 모터를 굴리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스티어 뭐 필요 없고 스티어링 컴포트 컴포트가 좀 무거워요 핸들링이 차가 이제 무게가 여기 제원표 보시면 무게가 꽤 나가요 2 5 7호 이거 40 거의 한4 40 40개 안 넣어야 되네요 이거 이거 정원마다 이거 사람들마다 다른 거니까 뭐짐 실고 뭐세명세명 3명, 3명 타냐 다섯 명 타냐 뭐휠 사이즈 별로 있으니 까 19인치 이건 20인치 타니까 밑을 보시면 되고 컴포트 타면 핸들이 무거워요 지금 그냥 가만히 상태세 해볼게요 다시 이거 그래도 가벼운 편인데 스포트는 더 가벼워져요 잘 돌아가죠 다시 스포트를 맞춰놓고 서스펜션 서스펜션은 컴포트는 약간 물침대고요. 스포츠가 돌이에요. 되게 단단하게 나오거든요. 컴포트 저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항상 저는 이제 장거리를 다녀요. 나왔고 제동모드 좀더 유용한 기능이 뭐 있냐면 전 주로 쓰는 게... 아, 어디 갔어? 뭐야? 왜안 나오냐? 테레인 모드 이 시승차 이거 재작년도가 좀 2월인데 올해 2월인데 출시 전에 나온 차거든요 뭔가 테스트하다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빌팅캠 아 빌팅캠 안 되고 아 이거 녹화돼 있네 한번 틀어볼게요 빌팅캠 어, 소리가 안 나와요 얘는 원래 소리가 없는 거 같고 빌팅캠 됐고 설정 가서 액티브 사운드디자인 저는 무조건 강하게 하고 졸면 안 되니까 뭐 미래 약간 이제 약간 로봇 한, 20, 한 23세기나 어디 한 사이버 사이버 펑크적인 소리가 나고 사용자 사운드 이거는 알아서 음악 뭐 알아서 맘대로 음악 같은거 트시는 거예요 전기모터 소리 나는 거 느리게 있고 얘는 이제 일괄적으로 소리 조절하는 거고 사용자 사운드는 이제 소리도 다 조절하고 이제 맘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설정을 나갔다가 좀 써볼만한... 허드! 어, 허드. 허드를 한번 볼게요. 허드가 지금 이 앞에 뜨는 게 이거거든요. 여기 있는 거. 이 조그만한 거. 이거예요. 허드. 허드도 허드 이것도 한 70만원인가 4 0만원이 옵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허드를... 제 생각에는 허드가 좋다 아니면 나쁘다 어차피 뭐계기판에 내비 볼 건데 하는데 저는 허드를 있으면 쓰고 뭐있으면없어 상관없는데 저 같으면 듣고 싶어요 왜냐면 어차피 뭐 계기판 봐서 눈 왔다갔다 하나 어차피 이거 전망부 전 전망부 이것만 보나 상관없거든요 이것도 잭끼고한번더뭐 블루투스 다 아실 거고 어 사용자 프로필 회사 거니까 안되고 커넥티 서비스 이거 뭐 나중에 차 출고하실 거면 쓰시고 차량 제가 많이 쓴게 클러스터 클러스터는 다 없어요 어, 지도 에어컨 그리고 제가 한번 히터를 한번 틀어볼게요 아무거나 제가 틀어서 배터리가 얼마나 죽으시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제가 에어컨 일단 틀어볼게요. AC 지금 아까 아까 148이거든요. 148인데 에어컨 트니다 AC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한 칸만 146 올려볼게요. 5 4 3차등떨어지네6 7 8 최대가 100 지금 5kg 줄어요. 오 약간 히터를 올리면 히터를 올려 볼게요. 근데 히터도 동일해요. 그리고 뭐 냉풍은 당연히 이제 전기를안 먹을 거고 이제 됐고 꺼 버릴게요. 끄고 이제 전반 이제 부스트 여기했어요 부스트 적용인 여기 건데 지금 부스트는 지금 아직 주행 중인 상태가 아니니까. 그리고 부스트 배터리가 40% 밑으로 떨어지면 부스트 못 쓴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진짜 지금 일주일 정도 차를 탔는데, 차가 전반적으로 G80이랑 너무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실망. 심지어 차키도, 차키도 이거예요. 차키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일반 뭐, 내연차, 내연차 타시는 차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차키 받으시면, 에? 왜 차가 왜 이러노? 왜 이러실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시, 이제 디자인적인거 실망이 나 역시 제네시스는 제네시스다 라는걸 일주일동안 느꼈죠 그리고 이제 한번 시동끄고 한번 나가서 이제 웰컴라이트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한번 마칠게요 시동 한번 꺼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지금 내일 밤납이라 이제 밥을 주러 가야돼요이 이 멍멍이 밥을 주러 가야돼 꺼볼게요 아 이게 자꾸 뜨네 이게 안, 진짜 안 뜨게 안 뜨게 한방여이 없어 이게 지뒷자리 사람이 없는데 너무 민감해요 저 이런 거 너무 민감한고 별로 안좋아해 다시 한번 굿바이 하고 굿바이 보여드릴게요 똑같아요 g 8 0이랑 똑같아요 아 역시 사운드 좋습니다 자 웰컴 라이트 이렇게 나와요 지금 밝아가지고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크릭이 나와요 이렇게 아 일주 아 그리고 외관을 한번 설명 드릴게요 외관이 이제 내장을 봤으니까 외관을 잠깐 설명하고 이제 보내드릴 텐데 아차 받았을 때 이, 이게 너무 이뻐요 이거 이렇게 쫙돌려치는거 이게 뭘 상징한지는 모르겠는데 옆에서 보니까 아우디 이트로 나시죠 그 아우디 전기차인데 약간 준대형의 수비? 근데 현대차가 이제 차 계급에 비해서 실내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대도 비슷해요. 이 시승차 가격이 9,000, 9200만원, 아 9262만원이거든요? 뭐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 20인치, 요거 20인치, 요 모니터, 주차 자동, 다이빙 패키지, 요 빌팅 캠, 그리고, 2열 공조 에어컨 그리고 나파가죽 12.3인치 12 클러스터 그리고 뒤 화물칸 까지 해서 9269에요 아 926이에요 그리고, 아 그리고 렉시콘 렉시콘 이거 사운드까지 합쳐가지고 다 들어가서 다시 내려와서 제가 일주일 동안 차를 탄 소감을 깔짝하게 말씀드리고 차를 이제 보내드릴텐데 G802가 대형 세단이잖아요 그리고 G260은 준중 이제 e g m p 를 사용한 준중형이고 그리고 G270이 이제 좀 문제 2차인데 딱히 임팩트가 없어요 뭐 좋은 차 나쁜 차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신 얘기 뭐냐면 G802는 제네시스 최초의 전기차에서 임팩트가 있었고 G260은 또 e g m p 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차체인데 440마력이 나오니 그니까모터 제일 센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센 440마력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이제 제시스에서뭐 이제 뭐 로고도 바꾸고 이제 안에 실내도 좀 신경을 써서 또이 차는 G60은 2포크잖아요. G80 여기도 이렇게 포크가 스포포크인데 얘는 이렇게 3포크예요. 이렇게 약간 옛날 약간 레트로적인 걸 살린 것 같기도 하고 한데 G270도 참고로 e g p 가 아니고 그냥 내연차 GV70 재탕한 거라서 아 조금 좋긴 한데 아 그냥 약간 무던한 포지션으로 가기로 했나 라는 거를 그냥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제가 지금 일단 차를 반납을 해야 가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한이 정도 한 20분 40분 정도 20분 정도로 마치고요 어 제가 아마 이 차가 제일 타본 차 중에 제일 비싼 차일 거예요 GV60은 그거, 아유 그게 그것도 사륜구동이니까한 8,500원, 6 0 0 하니까 이게 아마 제일 비싼 차네요 어또 영상 이렇게 판분안에 올렸는데 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차 받으면 또 이렇게 해서 영상 가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굿바이 사운드 보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끄고 굿바이 감사합니다